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소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소호 거리를 쭉 따라서 걸어볼 텐데요 어, 저희 20대의 추억이 담긴 이곳. 오늘도 2005년에 <웃음> 머물러 가게 생겼는데. 자, 지금 이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소원을 좀 어떤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사진 꼭 찍으십시오. 찰칵. <웃음> 여기 정말 예전에 저 20대 때 오면 여기 삼상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가지고 상점들이 다 문을 열진 않았어요. 조용하고 한산하고 원래는 사람이 조금 바글바글한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뉴욕에? 이게 올드하면서도 볼드하면서도 뭐 그런 느낌? 사실 여기는 아무데나 딱 서서 사진 찍어도 다 작품으로 나오는 곳이긴 합니다. 이런 예쁜 옷가게들이 많은 게 특징이죠. 예쁘다. 진짜 예쁜 소품들 많거든요. 그 매년 나오는 그 캘린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쁜 거 맞는데 아직 열질 않았네요. 온라인에서 사면은 쇼핑피 되게 비싼데. 자, 소호의 매력은 이 바닥이 벽돌인 거요거 매력이에요. 그래서 하이힐 신고 오시면은 굽이 다 바닥에 껴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오 저기 아마존 포스타 스토어. 자 뉴스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아마존 스토어가 이 소호에 딱 있습니다. 아마존 문안 열었나보다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열었네 아직. 뭐어 여기 너무 예쁘다. 아아 아. 알겠어 이제 어딘지 슬슬. <웃음> <웃음> 여기였어. 저 브랜드 요즘에 한국,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메이슨, 뭐라고 읽는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많이 입더라고. 소호는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숨은 맛집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오늘 좀잘 나오나요? 저저 저 유튜브에 너무 뚱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고보스 <웃음> 자 이렇게 매장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쇼핑하러 참 많이 왔었는데 사실 여기 쇼핑하러 올, 오세요? 쇼핑하러 안 오시죠? 옛날에 진짜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오질 않죠 걷기만 해도 재밌는 동네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어디 가요? 몰라요. 그냥 정치없이 걸어보는 거예요. 걷다가 제 감으로 친구가 이 근처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길치예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줘도 내비게이션을 좀 이겨먹는 타입인데, 어, 내비게이션에 도움 없이 한번 친구의 가게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친구 가게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쪽,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쇼? 원래는 여기 소호를 쫙돈 다음에 마지막에 친구 가게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배고파요. 지금 걸을 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라파예 <웃음> 스트리. 아, 뭐 어디더라? 정말 내비를 켰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다니겠네요 <웃음> 자 이제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이런 카트 커피숍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기 줄 서가지고 커피 1불씩 그리고 뭐 블루베리 머핀 아니면 베이글! 이렇게 해가지고 어학원 갈때 저걸 딱 들고 갔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이야 워낙에 팬시한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팬데믹 겪으면서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그런 작은 아기자기한 카페들 많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저런 카트, 커피숍, 핫도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을참 많이 이용을 했죠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마스크 왜 안쓰고 다니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뉴욕 뉴저지 일때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는 본인의 자유고요 실내에 들어갈 때도 다열 체크하고 백신 접종 맞은 카드를 보여주면 어 가게에 따라서 그게 좀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입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은 실내에서 밥못 먹고 실외에서 먹게 돼 있으니까 어 저런 저 바이러스의 원산지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안 놀라셨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2차까지 다 맞았고 독감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저 건강에 대해서는 아픈 거 싫어요. 저 비타민도 하루에 11씩 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 몸을 챙기는데요. 3차 부스터는 아직 좀 기다렸다가 맞으려고 당장 급한 건아니어 가지고 한 11월쯤 맞 11월쯤 지금 일반인도 맞을 수 있죠? 11월쯤 맞을까? 독감 주사가 너무 아팠어요. 전 백신은 안 아팠는데 독감 지금도 팔에 먹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한 11월쯤 3차 부스터샷 맞을 계획입니다 화이자 뿐만이 아니라 모더나랑 존슨앤존슨 맞으신 분들도 3차 부스터시 부스터시? 부스터샷을 곧맞으시게돼요 부스터시스는 뭐냐면요 애기들 차탈때 뒤에 애들 카시트 부스터시색 헷갈려 자꾸 어, 저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열정적으로 찍어줘야지 누구란 말이야! <웃음> 자부름스트릿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좀 추웠거든요 겨울 같았거든요 어제부터 살짝 날씨가 좋아요 걷기에 딱 좋은 날씨죠 저 오늘 운동화도 신었다고요 <웃음> 1로 가죽제품이 참 예쁘게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케이트 스페이드 매장 바디그 앤 볼티에르 저 브랜드도 좋아하는데 이 소호에는 우리 어,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꽤 많은데요 저쪽에 뭐 이자벨 마랑 저거는 그 탐크루즈랑 결혼했던 그 배우가 <놀람> 그 발목 부츠 있잖아요. 그거 신고 나와가지고 이자벨마랑 유명해졌고, 그 옆에 ALC라는 브랜드도 저기도 굉장히 귀염뽀짝한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저 ALC 신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은 뭐 청바지라든지 이런 것들 예쁘게 뽑아내는데, 여기 다 좋아하시는 브랜드 있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겨울에도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무스너클 입고, 또이 근처에 또 몽클레어도 있고, 여러 이제 우리 한국분들, 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딱쫙 모여있기 때문에 쇼핑하기가 고래서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딱 쇼핑을 하시고, 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는 재미인 거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나 일리 가고 싶은데? <웃음> 이래서 길을 잃는 거야. 아니, 여기는 별로 볼게 없을 것 같고, 일리 가면 왠지 볼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갤러리인가 보다. 웨딩드레스샵인가 보다 그랜드스트리트 나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친구가 있을까요? 하시는 시고요 <웃음> 사장님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시라 친구 때문에 알게 됐고요. 친구의 친구고요. 그래서 소보에 오시면 은이 버피숍을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 그 조금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 호텔 여기 연예인들 많이 오는 호텔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아는 분들은 잘 찾아서 오신다고 하대요. 작품 아트 작품 같은 거제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이렇게 여기다가 전시를 해주고.